고 yeah. 오늘 재앙에 참여하신 오홍관님과 우리 유림대제에대의가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하여 참고라는 이 어려운데 어려움과 대성전국은 조차 그 대한 시기에 석변대대를 은내 주시고자 참여하신 이재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부승, 이상의 부승님과 자, 서여 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제약에 헌재하실 고은 수사님과 내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약의총사관이시며 국회 농민축단공사위원장과 농민축단식품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며 우리 지역구 네, 주신 국회 이대호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대항의 어 헝간이시며 우리 부은정을 소환하시는 이상익 군은군님대비오셨습니다 오늘 대항의 헝간이시며 사단법인 예술문화단체 총연합의 험평기회 세태계원 기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웃음> 오늘 제향의 동부원관이시며노업협동조합 중앙회 한평군지부 김천국지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웃음> 오늘 제향의 서부원관이시며함평축산업협동조합 김영주 교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내비는 일 속에 흐르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내 행사에 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기 2573년 춘기 석견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이어서 탄상의 국기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국기의자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기업계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신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중국선열및 육풍기능의 헌신한 시라 먼저 가신 선배 유림께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묘세와 아, 진례 이런 인사를 지키고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신예금 묘사전 지태완베이 아베 후. 찬니니 g 추 you... 박키찬 <목소리> 천인이 <목소리> <목소리> 아니, 독으로 소리고도리해 황홍이 찬인이 잔인... 흘강거기 알짜 차니 행하기 헌과 유생 제자 이 이치 배이 알짜 이인 천과. 두분다 다 다. 나오세요. 네. 아, 선생 계좌 계사외국구국구 굳구 Tattoo 태수 대충, 대충, 수태, 전우 신이 쪼금만 짚고 초기 폐비수조 슈퍼 슈퍼 슈 집회 퍼패퍼슈수 대출 대퍼 슈퍼 전퍼신 일전 퍼 반지폴부복금평신 자인예술성공신전회 7월 오, 삼상향 대축이 폐빈 조헌완 시폐 허폐 폐수 대추대추숲패 전우 신일전 조헌완 지퍼 부모 병신 자아 이예하 삼상야대추이 배비, 수, 초, 헌, 만, 초, 헌, 만, 지, 배, 흠, 패이 배, 수, 대추, 대추, 이자하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개, 진호봉자 이자, 수, 조, 은, 만, 조, 은, 만. 고흥광지폴부복금평신 보태 괴대축 숨. 대축의 헌관지자 봉양괴 헌관야 제집사 부모 참사자 제국국국 독충문 국회의원 이태호 감소고 대성지성 선화 보기육부와 조관대와 만세종사 자치상여 이시 그이 생폐제 자성석부 식지 힘명처 이선사 애국 영국 억송공 앉아. 수성국, 복성국 경성공, 증자, 귀국, 출성공 자사자, 추국, 아성공, 맹자, 대, 송조, 사현, 도덕공, 주도니, 낙국공, 정이 예국공, 정호, 이국공 주희 아구 1 8편 동종야 동유후철토문성공 안유 문경공 김경필 문정공 조광조 문승공 이황 문성공 이이 문홍공 김장생 문정공 김지, 문정공 송중길, 서 동향, 문창호 최치원, 문중공 정몽주, 문홍공 정여창, 문홍공 이연적, 문정공 김인우, 문강공 송훈, 문열공 조헌, 문정공 송시열, 문순공 박세채, 조홍 사항향, 독축길헌관야, 재집사급참사자지, 흥평신, 응, 대축강, Oh, oh, oh, oh. 종작이작수 천관, 천관 집작헌작이작수 전작, 전작수리 봉잡이자 Oh. Uh... 조흔관 집작은 자기작 수전자 전작 수지 전우신이전 조흔관 집포일부고 금경신 알자인 조흔관 집 집중... i 전자수지전우신이죠아흔관지토홀부복 아, 금평신 자 이... 아, 수 아, 아, 아, 아, 흔 아, 아, 자 아, 아, 자 아, 아, 아, 학수 전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고 금평신 자 아, 성공신이 전괴 진홀 타중은 급역자 강제 봉자기작수주 봉자기작수 네. 아흔관 네. 아흔관. 네. 아흔관 집작은 전자학수지 전우신일전 아흔관지폭을 부고 그평신 자인의 아승. 좋은 금역, 자 강제 봉자, 학자 학수주, 봉자, 학자학수 아흔만, 아흔만, 십자, 근자, 학자학수 전자, 전자, 학수지, 전우, 아흔만 지토 부고큰평신 알자이 아흔만 가. 행 종할례 요알짜 t h a n o u n k y o a o t e a 숲은 숲은 숲은 숲은 죠평신알자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기 아, 아. 가실 줄알다 <웃음> <웃음> 에이, 도 발자인 가군은 왕예 반세이 피놀, 반수 세수, 기폴, 자이. 가가 봉양. 저 <목소리도> 우리 한평향교우 창건연대는 자기 자료가 손실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일본일교 원칙에 따라 조선 초기 1410년에 한평읍 대화리에 창건되었습니다 그런데 1597년 정유재단으로 인하여 손실되었고 지금으로부터 370년 전에 견제우 위치에 이추가했으며 1985년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3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향교에서 배양하여 모시는 송조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 태극도를 완성하신 주령계 선생님 경전에 총통하신 정명도 선생님 의리와 덕행을 준비하신정희천 선생님 성리학을 대성하신 주자 선생님 다음은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동국 18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의 유학자로 문장가이신 홍의우 설총 선생님, 뛰어난 문장가로 중국까지 명성을 떨치신 고은 최치원 선생님, 우리나라 첫째로 송대의 주작을 소개하신 혜헌 안유 선생님, 대쪽같은 선비의 절개를 지켜 후세 유림의 기감이 되신 호은 정몽주 선생님, 유교생활화 실천에 힘쓴 공로로 문매에 종사되신 한안당 김경필 선생님, 모사와의 잔혹한 형을 당했으며 성리학의 대가로 유교 교육에 공헌하여 인정을 받은 김주정혜창 선생님, 유교 지치주의의 기반을 두어 유교식 대경치를편 정함 조광조 선생님, 민본의 근거한 도덕정치 구현을 주장하면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 발전하는 성리학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신 해제 이현적 선생님, 개인로 유교경전 저술과 제자교육에 있었으며 성리학 심성론을 널리 보급하고 수양론 실천 방법을 정밀하게 기명하여 우리나라 도학의 기본틀과 짝성을 성립하신 태계위황 선생님 조선에서 유학의 이념을 확립해가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종룡사상을 기본으로 유근본원리를 알리는데 기여하신 하서김인우 선생님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과거 시험에 9번이나 장언을 하였으며 유교 이상과 현실 조화를 강조하며 세계 이황과 함께 유학의 쌍백을 이루신 놀곡 이희 선생님, 도덕과 이학의 근거가 되는 사단 측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신 무계승원 선생님, 예약에 출중한 조회를 가지고 개세의 국리를 정립하신 사계 김장성 선생님, 국가를 위해서초기와같이 한몸을 버린다는 유교우 유정신실을 몸소 실천하여 타의 기감이 되신 중범 조헌 선생님, 사계 김산성, 김장생 김 선생님의 아들로 당시대 유학의 독착성을 빛내고 예학의 기본적 틀을 갖추어 놓으신 신독재 김집 선생님, 경자호란의 병자호란 이후에 효정을 도와 나라의 굳건한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신 송감 우암 송실 선생님 예학에 정통하고 유자의 생활의 예절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으며 우암, 우암 선생님과 함께 효정을 도와 북보를 시도한 공춘당 송중길 선생님 당쟁 속에서 탁파가 화학과 총재에 전력하셨으며 유교 교육에 남다른 업적을 남기신 박세채 선생님 이상으로 본 향교에서 대양 및경양하여세양을 모시는 통조사형과 공국희파련의 업적을 소개 올려 있니다 발자인 각분는와 저, 전장, 전장. 전장, 전장. 전장, 전이올라가셨서 예. 예. 예. 예. 예. 이아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짜인 존과 의음복이 서양이 이진게 대축승 대초원관 지자 북향괴, 전작수성이한소 이자학 도착 복주, 찬인. 찬인. 알짜. 알짜, 이리 와봐. 토기 알짜. 아니, 아니, 봐봐. 이 자료를 갖다가 진짜 긴자 하나 있을거니 아니. 어, 넌가 아닌데, 넌가 아 다가픈 게, 오래, 넌가 아데 뭘, 대도, 대도. 긴자를 갖다가 숫자 풀어 한다서따라서 아니, 살짝 보지 말고. 뭐지? 이거. 하나 있어요. 수 대추. 대 대추. 받으십시오. 그냥 컵에다 주세요. <xiú> <거 ayudar>. 상을 월 봐요. 상월 상체 주세요. 상체가고앉아서 아니 자는먼 대축수 조헌관 조헌관 수작읍을 대축수허자보고정 대축이조수 조헌관 조헌관 수조 이수전장 전장, 전장. 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네. 제가 만들은 그대로 있고요. 제 네. 서 있고. 그대로 그래서 뒤에 제대로 안되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게아 헌관하냐 유생, 제이장, 개사배. 헌과 흥과, 야, 유생들이 <ım Laser> 모두 사별를 사베로... 아까, 저, 헐구한 만화 하셔야 되는데, 유생도 또내 집에 또 오시면 됩니다. 국굿개 아싸 이뭐 어때요? <웃음> <웃음> 그祉でよ done. <laughs>